안녕하세요. 오월라 신랑의 오월아 애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알았어요. 선생님 그 손님 중에 음. 이렇게 좀 험상이 굳고 음. 뭔가 좀좀 좀 무서운 기운이 막 이런 음음. 사람들이 있나요? 음음. 가끔? 막 이렇게 어, 문신도 막 이렇게요? 음, <웃음> 뭐, 있지 뭐, 있지. 아, 이렇게 음. 그런 분들 오시면서 음. 조금 뭐 그런 건 없으세요? 위약감? 어. 이런 어, 뭐, 거? 어 처음에 사람으로 마음 봤을 때 이렇게 네. 이렇게 어, 이런 게 있지 여자잖아 여자니까 어, 남자들도 또 그런데 아 우리 다실령님 계시니까는 어, 음. 믿고 어 그리고 다 이렇게 사진을 놓고 보면 그 사람들 다 겉은 그래도 속은 여려 또 보다 보면은 아, 그래. 되게 여자 같고 그래. 오, 응. 또 겉이랑 또 그런 겉만 봐서 아니에요. 모르는 겨. 응. 그래서 저 이번에. 응.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음.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음. 음. 남자분이고요. 남자. 어우, 답답해, 씨 답답한 사람 어, 되게 답답해. 아니, 이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라 지 인생은 안 답답한데, 보는 사람이 답답하다요 어우, 되게 강해. 어떤 게 강해요? 자기 주관도 강하고, 자기 직관도 강하고, 음. 자기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는다, 요렇게 보여. 아, 그래요? 어, 되게 욕심도 많아. 되게 웃겨. 포부도 크고. 음. 어, 되게 뭐, 종합적인 느낌이야, 이 사람은. 어.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응. 음. 성격은 어때요? 성격 지랄맞아. 모르겠죠. 애기 씨가 지랄맞대. 어떤 면에서 어, 지랄맞대? 막, 씨가 좋으면은, 막, 좋은 대로 막, 이렇게, 이렇게 가고. 네. 지가또 싫은 거면, 후이, 이렇게 등 돌리고. 음.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지랄 같아. 음... 응. 되게 차가워, 그리고. 어, 애기씨가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이분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현재 상태? 현재 상태 보면은, 되게, 뭐가, 심쿵 안을 일? 심쿵 안을 일. 그 두근두근 할 일. 자기가 심장이 뛰는 일이 있다, 그래. 오... 그런데, 여기 호랑이, 응, 이렇게 호랑이에 되게 안좋아서 되게 힘들었다, 그래. 오... 이거랄까, 할까, 저거랄까, 할까, 요거랄까 할까, 그것을 랄까 음... 엄청 고민이 많았다고 그래. 응. 이분이 뭔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응. 진실성이 좀 있을까요? 진실이 있는데, 진실이 그게 왜 진실이냐면, 10분의 1도 안 돼. <웃음> 아, 말하는 게왜 10분의 응, 1도 맞겠 응, 만약에 내가 말할 게 10이야, 근데 1만 말해. 되기 네, 네. 웃겨. 어, 응.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분 막 욕심도 많고, 뭐, 포부도 높고, 막 그런다고 응, 말씀하셨잖아요. 응, 응. 그 욕심이랑 이런 걸다 채웠어요. 이분. 아니, 말만 대장이야. <웃음> 응, 입이 야물다, 이렇게 보여. 그래서, 그게 만약에, 봐봐봐, 그 뭐, 열 가지가, 어우, 진짜, 짜증나. 열 가지가 있다 치자. 그럼 왜 진심이냐면, 그게 있잖아. 자기는 그렇게 해. 내가 거짓말 한게 아니다.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거짓말 한게 아니야. 그래서 일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 아, 그래요? 응. 진짜 말만 대장이다. 이렇게 보여. 말만 대장? 응, 응. 어, 왜 그럴까요? 뭔가 허세라는 게 있나? 그런 어 허세도 들었는데, 그 허세인데, 자기도 자기를 몰라. 그래서 그래. 어... 응. 이분? 진짜 몰라. 어, 이분 응.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은 많아요? 도와주는 사람 있는데 보지를 못해. 어, 왜못 볼까요? 지구 집이 너무 강해. 아... 겁나 막 자기가 뭐, 내 거야! 내가 간다! 막 이런 거 맞지? 누가 만약에 도와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어, 형님, 저좀 도와주세요. 음... 이거 못해. 사람이 살면서 샤바샤바도 하고 살아야 되고, 국빛줄 다고 그래야 되는데, 되게 기상이 이렇게 막 펴져 있어. 호떡떨입 같아. 그.. 2023년도.. 응. 뭐 촬영은 아무튼 저희가 22년도에 하지만 응. 영상은 3년도에 나가요 응. 제가 올해라고 그냥 지칭을 할게요 응. 올해 2023년도에는 응. 어떨까요 이분? <웃음> 별반 다를 게 없어 초반에는 근데 중좀 지나서 말좀 말 가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꿔야 돼 음... 응.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바꿔서 자꾸 더볼걸못 보고 왜 이렇게 고집을 안 꺾지? 말에 가면 조금 뭐가 좀 기운이 뭔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응응 중순부터 들어와 어. 근데 되게 자기 거를 자기 고집을 꺾어야 돼 그리고 자기 내면을 조금 표해야 돼 음... 혼자 해가지고 될 것부터 뭐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해도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쓰고 봐봐봐 내가 만약에 보석이 있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깎아야 될거 아니야 내가 깎다가 안 되면은 이렇게 장비도 쓰고 사람 도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딱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보여 응 이건 재물은 좀아요 재물 가진 것은 많다 근데 왜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지 기마이도 크고 내가 사게 이런 것도 크고 어 내가 사줄게 막 이런. 이 들었어 오, 응, 그래요? 응. 근데 왜 지키지 못했나? 그거 자꾸 봐봐 들어오는 돈도 잘 간수해야 되는데 나가는 주문도잘 꾸며야 되는데 되게 그거를 돈 갖다가 자기를 포장하는 거 그런 느낌이야 아 그래요? 응응. 응. 응. 주변 사람들은 좋겠네요 이거. 그렇지 그렇지 좋지 <웃음> 근데 좋은 게 그게 얼마나 더 좋을까? 그지? 이 분이 지금 응.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응. 어떤 상황인지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음. 아무튼 되게 상황이 어려워요 음. 선생님 말씀대로 내년 초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음, 음. 그러면 그 후에는 이 사람이 과연 다시 본인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못 찾아 내가 그랬잖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다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기운도 들었는데 지가 못봐 무슨 선글라스 꼈나 왜 지가 못봐 도와주는 사람들은 있어요 응, 응 있어 있어 어... 어~ 자기가 한 돈이든 뭐든 어, 행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 그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응. 해주는 것도 있고 해야지도 응, 응.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럼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와야 돼이 사람 몸에는 남한테 묶여서 살지를 못해 음... 방목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가 독단적이어야 된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런게 들었어. 지금 현재 이분이 원래는 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음. 현재는 TV를 못 나오고 있어요. 음, 음.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 그러면은 TV에는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잘 해야 내년 말이나 내년년 초에 이렇게 완전은 전체는 안 보여. 조금 비출 수 있다. 아, 네. 뭐 요렇게 보여. 좀 비칠 수는 어 있다. 어. 음, 음.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네요. 응. 그 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응. 선생님, 이 분이 원래 그 빅뱅의 승리 씨예요. 음~~ 누군지 아세요? 승리 알지. 빅뱅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웃음> 탑도 알아? 응. 그러니까요. 승리 씨가 응.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음~~ <웃음> 감옥에 가 있는데 음, 1년 6개월 받고 감옥에 가서 응. 이제 이 23년도 2월에 응. 출소를 해요 응응.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초까지는 막혀있다고 응. 보셨나봐요 응.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과연 승리? TV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옛날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예. 과연 연예인 활동을 할수 있을까? 이런 응. 감옥을 갔다 왔는데 연예인 응. 활동을 할수 있을까? 라는 게 가장 궁금한 점이거든요 응. 내가 아까 화경으로 봤을 때 전체 화면은 안 보였어 이 사람 독단적인 거는 안 보였어 근데 스쳐가는 거 있잖아 누구에 의해서, 뭐 멤버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는 비칠 수 있어 시인의해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이 주변 사람들은 도와주는데 응, 응. 본인이 그걸 못잡는다지가 응. 이렇게 숙이고 가야지 막 기세등등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 그렇게 아 그래요? 응. 거기 안에서도요? 응. 어... 이게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 모르겠어 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크지 않은 것 같아 음... 응. 사실 뭐 버닝썬은 응. 소문이 되게 많아요 승리는 그냥 바지 사장 역할이었고, 진짜 실세는 뒤에 따로 있다. 응. 그래서 버닝선에서는 되게 정계나 연예인 게안 응. 뭐 봐준 데가 없었다. 걔가 뭐 했는데, 버닝선에서? 클럽 그거 말하는 거야? 근데 좀 얘가 좀 어벙벙한 게 들었어. 어, 어 어리버리한 게. 어... 응. 그래서 사실 거기서 뭐 성착취물 때문에 응. 문제가 생긴 거긴 응. 했거든요. 응. 근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음.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이승리씨도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 될까요? 반반, 뻥이라고 생각해 어? 내가 그랬잖아, 열개 있는데 하나밖에 말안 한다고 집단에는 어, <웃음> 그게 또 있어도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집불 그, 무슨 우리는 우리, 집 부터 진짜 정신 차려야지 음. 근데 아 어, 모르겠어 되게 겉은 그렇게 보이는데 속은 진짜 아닌 것같아 자기 아까 뭐 우월감 뭐 이런 게 있어. 독보적인, 뭐 독립적인 이런 게 들었어. 그거 자기가 깨우치지 못하고 고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기 힘들어. 충격적이네. 선생님이 음. 아까 반성을 반반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하면은 또 내가 잘못했나? 그런 것 같다 했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됐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다시는 이런 일을 안 버리겠죠? 만약에 출소를 하면? 나는 안 버린다는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아 음, 응. 할 수도 있다 또? 어. 한 4, 5년 상간에 그거 못 버릴 것 같아 응, 그런 습 응, 응, 응, 응. 반성하긴 선생님이 말씀하신 반성을 안 하는 것 같다는데 못 버릴 수도 있다 안타깝네, 진짜. 어, 이 사람은 되게 잘 나갔었는데, 그만해도. 음. 그러니까, 되게 가진 것도 많고, 이러는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단도리를 못해서 그렇게 놓치는지. 음. 안타깝는데, 진짜 짜증나. 음. 어, 그래도, 그게 더 커. 그래도 조심해야 될 점, 한 가지만 딱 꽂아서 꼭 뽑아서 얘기해 주세요. 뭐, 앞으로 뭐. 아 <웃음> 진짜 답답하다. 조심해야 될 거, 진짜. 조심해야 될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이 제일 주관이야 내가 진짜 이때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아무리 누구를 가져왔어도 그 사람이 사고를 쳤어도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쁘게 했으면 좋겠다 박수 쳐주면 좋겠다 이런 말 했는데 안 나와 그냥 진짜 싫어 조질이야 정말 싫어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고 싶어 정신 차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생각 여기 있을 바꿔서 이렇게이렇게 내려와야지 이렇게 올라가면 안돼어 사람이 왜 사람이게 동물은 생각이 없잖아 사람은 생각이 있잖아 그 생각으로 자기 이런 걸 자중하면서 살아야지 아직 젊잖아 어 그런 거 진짜 아휴 모르겠다 진짜 나 손가락질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